네. 2021년도 11월 실시한 전국단위 고위 연합 모의고사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그, 이제,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에 대한 자료인데, 뭐, 쉽죠, 이거는요. 그래서 뭐, 비료, 암모니아 맞는 거잖아. 하법법 해가지고. 따라서 주 원료는 질소. 그러니까 질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방. 개수는 안맞았어요 귀찮아서.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 만든 거니까 주 원료는 암모니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치? 탄소화 암물은 아니야. 탄소가 없으니까. 다음에 나일론은 석유에서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 섬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쓰여있는 것처럼 식량 문제 해결한 게 맞고.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옷이죠. 그치? 자, 따라서 다음 중가 하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암모니아 되는 거고. 다음에 나는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를 했다. 그쵸? 예, 가벼운 문제니까 이걸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음, 물질 가나다에 대한 건데 뭐 염화나트륨, 그다음에 뭐 에탄올, 아세트산 나와 있잖아. 우리 이제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은 탄소 화합물인데 중요한 게 아세트산만 요 끝에 산이라고 적혀 있잖아. 끝에 H, 요 녀석이 하나 이온화돼 가지고 산성을 띠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아세트산만 산성이다. 그냥 산. 산이라고 다 붙어 있어요. 포름산, 아세트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산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성 취급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감, 탄소화합물인가? 이두 개는 탄소화합물인데 애는 탄소가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염화나트륨이 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두 개는 탄소화합물인데 수용액이 산성인가? 친절하게 산이라 쓰여 있잖아. 따라서 아세트산이 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탄올은 중간에 껴있는 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 나, 다다 찾았으니까 기억. 가는 NaCl이다. 마침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니까 수용액은 산성인가? 그치? N은 O 돼버리지. 야, 이거 기억이 없구나. 지금 동그라미로 잠깐 잘못 봤어. 그래서 바로 다라고 해버렸네. 일단 나는 산성이 아니니까 나는 에탄올. 그리고 다는 그럼 남는 게 아세트산이니까 기억은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니은은 땡. 다음에 에탄올은 우리가 뭐 요즘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소독용 손 소독제로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튀겼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튀겼대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산염기 반응에 화학 반응식 나왔어요. 그 암모니아인데 우리가 산염기 정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아레니우스 정의잖아. 아레니우스 정의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어 산이고 그리고 아레니우스 염기는 지가 OH-를 가지고 있어서 물에 들어가서 OH-를 이렇게 내놓는 게 이온화돼서 내놓는 게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그런데 여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가 OH를 안 가지고 있거든. 따라서 이 녀석은 염기이긴 하지만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닌거지.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한 사항이건자 그러면 아레니우스로 설명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정이 브랜스테드 로리로 가면 되는 거거든. 브랜스테드 로리 산 같은 경우는 지가 수소이온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거야. 수소이온을 받게 되면 수소 개수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암모니아 보시면 수소가 1, 2, 3 3세 가지가 있거든. 그런데 쓱 하고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면서 H 플러스 전기 플러스인 띄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H 플러스를 받았다는 걸알수 있어. 따라서 H 플러스를 받으면 뭐 그렇지? n 는 브랜스 테드 로리 염기. 그러면 이 녀석은 수소가 세개 있었는데 두 개밖에 없잖아. H 플러스를 이렇게 준 거죠. 따라서 n 는 산이면서 수소 이온을 줬으니까 브랜스 테드 로리 산이다라고 쓰면 돼요. 뭐, 학교에서 루이스를 배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루이스 같은 경우는 뭐,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산은 루이스, 모든 염기도 루이스 돼버리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기억.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무슨 반응? 가역 반응이다, 되고. 그럼 가역 반응이니까 역반응도 되는 거거든. 그럼 역으로 가게 되면, 애가 수소 네 개인데 하나, 수소 이온을 줬버렸으니까, 그렇죠? 애는 산, 브랜스테드 롤리 산. 애는 수소 두 개인데 하나 받아서 세 개가 돼버렸으니까, 브랜스테드 롤리 염기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 NH3의 분자 구조는 우리 루이스 구조식은 비공유 전자쌍 안 찍어주거든 따라서 안 찍어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돼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 따라서 쟤는 무슨 불 형태? 그렇죠 삼각불 결합각은 약 107도 그리고 입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 삼각형이 아닌 겁니다 다음에 D급 H2O 이 녀석이죠 역반응 갈때 지가 수소이온을 받으니까 브랜스테드 로리염기로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산이 아니고 염기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네 가지 원자를 기준 1과 2에 따라서 분류한 벤 다이어그램인데, 원자가 네 개가 있어. 리튬, 탄소, 산소, 플로린. 한번 분류 한번 해 보는데 여기서이 비키 넣지 말고요. 그냥 기억에 해당되는 거어 1에 해당되는 거쫙다음에 2에 해당되는 거쫙 위에다 써 보자고. 그래서 비금속 원소이다. 음 탄소 비금속이고 다음에 산소 비금속이고 플로린 비금속이잖아. 그렇지? 이세 가지가 1번에 해당되는 거고.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거. 바닥 상태 전자배치에서 홀전자수 1쪽부터 시작. 1, 빵, 1, 2, 3, 2, 1, 빵이잖아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수는 1, 빵, 1, 2, 3, 2, 1, 빵 조개 따라서. 따라서 N은 1쪽이니까 1. 뭐 해당이 되죠. 뭐 2에 해당이 돼. 빵 1, 리에 14족이니까 2잖아. 해당이 안 되고. 16족이니까 2라서 해당이 안 되고. 다음에 플로오린 17족, 그렇죠? 홀전자 수 1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여기에서 가라는 것은 1번만 표시된 게 누구 있냐 하는 거야. 그럼 1번만 표시된 건 탄소하고 산소가 있고. 나는 1, 2가 표시된 거, 여기에 있죠? 따라서 너는 플로오린. 그리고 다는 2만 표시된 거, 누구 있어? 리튬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네 가지 원자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 자,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죠. 같은 쪽에서는 위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부 다 이주기 원소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 플로린이, 그렇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지. 따라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자가 속한 영역, 기억은 나가 되는 거고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정반대예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렇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건 가장 왼쪽에 있는 리튬 되는 거야. 리튬은 다에 들어가잖아. 따라서 나하고 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예, 4번 되겠네요. 예, 됐죠? 넘어갑니다. 자, 0.1몰 농도 NaOH를 사용해 가지고 HCl의 농도를 구하는 중화 적정 실험이에요. 중화 적정에서 중요한 건 H 중화점에서 H하고 H의 개수가 같다는 게 가장 핵심 사항이 되는 것이. 그때 우리가 쓰는 식은 하나밖에 없어. 몰 농도는 부피 분의 몰수잖아. 그런데 4단원에서는 뭐 1단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용질의 몰수 구하는 게좀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리고 여기는 NaOH, OH 하나 짜리고, 다음에 HCl도 H 하나 짜리니까 뭐 가수는 전부 다1로 덮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뭐 어찌 H하고 OH의 개수다. 그것만 뽑아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실험 그 과정에 대해서 묻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0.1몰 농도 NaOH를 사용해서 HCL이 얼마인지 내가 궁금하다는 거야. 따라서 HCL을 여기에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NaOH는 뷰렛에 집어넣은 다음에 뷰렛이죠? 삼각 플라스크고 그래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얼마 들어가니까 끝났냐? 그거 확인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실험기구는 뷰렛 삼각 플라스크고 중화점 이용액의 후 색이 자 무색이었는데 아, 이거 염기성에선 무색이네, 염기성. 그렇죠? NaOH 저쪽에 넣었나 봐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쏘리, 쏘리. HCL이죠. 미안해요. 어? 그래서 HCL, 아, 산성에서는 무색인데 중화점 또는 염기성 되니까 붉은색으로 변한대요. 누구죠, 얘는? 그렇죠. 페널피탈레인. 그래서 지시약으로 페놀프탈레인을 사용했다라고 돼 있지. 질문은 뭐냐 하면 중화 적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뷰렛과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 있는 용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뷰렛에 들어 있는 건 NaOH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선 붉은색 되거든. 따라서 페놀프탈레인. 여기 pH라고 썼구나. 페놀프탈레인을. 예, 페놀프탈레인을 여기에 넣으면 처음부터 붉은색 돼야지. 그런데 중화점 이후 용액의 색, 뷰렛은 무색이었거든. 그렇지 따라서 뷰렛에 넣은 게 아니고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다는 라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뷰렛에는 아, 뷰렛에는 NaOH 집어넣고요. 그렇지 아, 아니요, 잘못 봤네. 아, 뷰렛은 이제 무색이었고 아, 뷰렛은 NaOH 집어넣고 삼각 플라스크에는 HCL하고 거기에 지시약을 집어넣었다. 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건.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바닥 상태 원자 X, Y, Z인데요. 아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바닥 상태라고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어, 한 오비탈 내에는 전자가 3개 이상 못 들어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의 원리에 따라서 여기 다 채우고 여기 채우고 여기 다 채운 다음에 여기를 채워. 그런데 보니까 p 오비탈에 전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 1s 전자 두 개씩 다 들어갔고 2s에도 전자가 두 개씩 다 들어갔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다음에 세 번째 훈트의 규칙에 따라서 홀 전자수를 최대한 많이 배치하도록 한다. 그렇지? 자, 즉그 얘기는 뭐냐? 빈방 놔두고 이렇게 짝짓지 말아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투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빈방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는 전자가 하나 정도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하나 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원자번호가 연속인 바닥상태 원자 x, y, z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자번호가 연속이라는 건 전자 개수가 하나씩 차이가 난다 이 뜻인 거거든. 그러면 일단 z는 자 여기까지 는 전자가 다 같으니까 요거 한번 보자고. z는 전자가 최소 몇 개야? 4개.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4개 또는 5개가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자, Y 같은 경우는 여기 안 채우고, 여기만 채워도 돼. 따라서 전자가 두 개.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하나를 채웠으면 세 개. 만약에 여기에 두 개를 채웠으면 네 개. 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이 p 오 비탈의 전자 개수 쓰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여긴 비웠잖아 그럼 여기에 하나 채워. 여기에 전자가 없으면 한 개.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두 개. 여기엔 두개못 넣죠. 훈트 규칙에 따라서. 따라서, X하고 Y하고 Z에서 EP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 가능한 개수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 상태에서 이들의 전자 개수가 연속이 돼야 돼. 원자 연속. 원자번호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가능한 케이스 뭐 있어? 너두 개? 다음에 너세 개? 그 다음에 너네개 집어넣으면 딱 맞게 되는 거죠. 원자번호 연속이잖아요. 따라서 너두 개니까 전자 하나 있어야 되고, 너 전자 세 개니까 여기 하나 있어야 되고, 너네 개니까 여기에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여기에서 Y의 원자과 전자수 몇 쪽이냐 하는 겁니다. 또는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 껍질, 두 번째 껍질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몇 개냐 하는 거죠. 이것만 세면 안 돼. 가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바깥 껍질이니까 ES하고 EP 세는 거예요. 또는 수헬리벨붕 탄질, 질소에서 와몇 쪽이지? 질소는 1 5쪽 그때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 얼마? 5 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되는 거죠. 됐죠? 예, 넘어갑니다. 다음. 자,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에 대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제, 선생님이 뭐 아래 제시된 세 가지 분자의 공통점. 잘안 보이니까 분자 여기 쓸게요. H2O, 그 다음에 NH3,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녀석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말해봤더니 학생 A, 전부 다 극성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대요. 어? 그럼 여기에도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야 돼. 분자가 극성이 아니야. 결합의, 즉 결합이 즉결합백 극성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건 서로 다른 원소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원소끼리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 가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최소 그렇지 두 종류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은 돼야 되고 쓸게요. 원소는 두 종류 이상이 돼야 돼. 두 종류 이상. 다음에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냐? 예. 중심에 비공유 있으니까 구분형 극성이죠. 애는 삼각뿔 형태로 극성이잖아. 자, 그런데 그러면 애가 모두 극성 분자인가 했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 누구는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밖에 없어. 하지만 무극성 분자인 게 있대요. 아, 이 녀석이 가구연. 그다음에 나는 극성 공유 결합은 있지만 분자는 무극성 분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 예시에서 찾으라 이거죠 화면이 좀 작아서 예시하면 좀 띄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가, 나로 측정한거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 한 종류니까 다 땡이죠. 애들은 전부 다 무극성 공유 결합. 따라서 2번하고 4번이 후보가 되는데 나에서는 결합은 전부 다 극성이야. 그런데 분자는 무극성돼야 되거든. 그런데 CH3, c l 같은 경우는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세개가 붙어있고 이쪽에 c l 붙어서 대칭구조야, 비대칭구조야. 그렇지, 비대칭구조잖아. 그렇지? 따라서 애는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극성분자. 그런데 나는 무극성 분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4번도 나가리. 그럼 가능한 건몇 번, 후보군 예, 2번밖에 없는 겁니다. 예, 따라서 가는 HF가 가능한 거고 나론 CH4가 가능한 거죠.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1번 농도 A를 만드는 실험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용액의 농도입니다. 자, 우리 용액의 농도 문제를 풀 때에는 용질의 양을 잘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엔 용질이 대충 얼마 있지, 저긴 얼마 있지. 그러면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어, 질량이나 몰수가 매우 작다고 라 치면 미리몰, 미리그램 개념을 쓰는 게좀 편하고 뭐그 값이 좀커 하면 은 그냥 몰그램 쓰는 게 좋죠. 실험실 내에서 거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10mm, 20mm, 50mm, 100mm 이렇게 쓰잖아. 따라서 미리몰 개념 쓰는 게좀더 편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미리모를 쓰면 거기에 화학신량 곱하면 질량도 미리 그램 나오거든. 그런데 얘는 W 그램 질량 그램 썼다는 걸잘 보시고. 따라서 여기에 W 그램을 100ml에 넣었어. 그리고 물 넣었으니 여기는 여전히 용질은 W 그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엔 용질이 아 W 그램이 있어. 용질 위주로 한번 쫙 체킹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녀석을 그대로 통째로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어. 아 여기도 용질은 W 그램이 있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로 가의 비커에 묻어있는 용액을 여러 번 씻어서 나의 전부 다 넣었대. 아 묻어있는 것까지 꼼꼼하게 빠지지 않도록 다 집어 넣은 거야. 그럼 용질은 그대로 W 그램이죠. 그리고 다의 부피 플라스커의 표시선까지 물을 넣고 잘 섞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뭘 만들었냐? 일몰농도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최종 만든 게 일몰농도인데 100ml니까 곱하면 얼마?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몰수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1 곱하기 100 하면 미리 몰. 그럼 뭘로 바꾸면 몇 몰이지? 아, 0.1 몰. 0.1 몰의 a야. 됐죠? 응.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을 내가 달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농도를 1몰 농도가 아니고 0.5몰 농도로 딱 반으로 낮추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으로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기억 하나하나 하나 따져봐요. 기억. 가에서 a를 w 그램 대신에 2 w 그램 더 많이 넣은 거잖아. 두배더 많이 넣었잖아. 그럼 두배를더 넣고 똑같은 실험을 하면 용질의 양이 두배가 되니까 더 진해지겠지. 몇배 더? 두배 더.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몰 농도가 아니고 2몰 농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패스. 다음에는 가에서 1 0 0 m l 비커 대신에 2 0 0 m l 비커를 썼대요. 그럼 1 0 0 m l 말고 내가 2 0 0 m l 를 써. 2 0 0 m l 를 써도 여전히 여기에는 용질이 0.1몰이 있겠죠. 오케이 okay? 그리고 그걸 통째로 여기에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도 여전히 0.1몰이고 그러면 최종 부피는 얼마? 500미리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 풀었습니다. 이걸 곱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1몰 농도에 500미리죠. 미안해요. 1몰 농도 500미리 만든 거죠. 1몰 농도 500미리. 예? 그래서 100을 곱하면 안 되는데. 따라서 500미리 몰이고 여기에는 이 녀석이 0.5몰의 A가 있다. 이거예요. 쏘리, 쏘리, 쏘리. 지금 문제 살짝 봤어요. 최종 용액은 500ml니까. 자, 여튼 뭐기억은 어쨌든 용치를 두배더 했으니까 몰 농도, 최종 농도는 두배로더 친해질 거고 니은, 그럼 여기에서 100ml 대신에 200ml 써도 최종 내가 물 넣고 얼마 만드는 거야? 500ml 만드니까 똑같은 거지 뭐. 얘는 1몰 농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땡, 땡이죠. 다음에 틱은 나에서 500ml 대신에 1000ml를 썼어. 아, 그러면 용질의 양은 0.5몰 그대로인데. 저여 실험에서는 500ml, 0.5L 쓴 거거든. 근데 이걸 1000ml, 1L로 바꿔서 물 넣어서 채웠다. 이거예요. 따라서 전체 부피는 1L고 몰수는 0.5몰이니까 그럼 이 케이스는 몰 농도가 얼마? 0.5몰 농도 나오겠죠. 오케이? 따라서 0.5몰 농도로 만들고 싶은 거 아, 만들려면 해당하는 건 누구? 디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됐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어떤 반응의 생성물을 화학 계란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A 두 개에 E하고 가했더니 어, 자, 우리 원자수 일치시켜야지. A 두개딱 맞죠? 치우세요. 얘랑 얘랑 같으니까 싹싹 치우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죄다 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럼 가잘 보시면 자 남아 있는 거 C가 하나, 둘. 그리고 이 e 곱하기 C니까 C는 네개가 있어. C 원자가 네개인데이 e 곱하기 가라고 돼 있으니 가에는 C가 두개 있어야 되고 다음에 B 원자는 이 e 곱하기 B니까 B 원자 두개가 있지? 그럼 여기에 이라고돼 있으니 여기는 B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는 식이 B, C, 2다가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A, B, C가 누군지만 찾아내주면 전자 하나 빼가지고 요 모양 만든 거야. 전자 두개짜리로 그럼 원래대로면 전자를 한개더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전자 세개 짜리니까 누구? 수, 헬리, 리튬. 따라서 A는 리튬 되는 거고. 다음에 B, C. 자, 그런데 이게 B인지 이게 C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C2라고 돼 있네. 와, C2. 하나는 니꺼, 네 하나는 내거 잡으면 n 는 누구지? 그렇죠. 수소, 수소. 따라서 여기에서 C는 수소 되는 거예요, 수소. 이 녀석이 C거든, C. 그럼 얘가 B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17쪽 플로리인 같지만 마지막 마이너스잖아. 외부에서 전자가 한개더 들어와서 일곱 개가 된 거야. 그럼 원래는 여섯 개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누구야? 예, 산소. 그래서 너는 OH 그럼 여기에서 B, C2는 바로 뭐 얘기하는 거죠? 예, B가 산소고 C가 수소니까 H2 얘기하는 거고 A는 리튬. 그래서 일족 금속 리튬을 물에 집어넣어서 반응시킨 그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웃음> 기억? C2는 공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공유 결합 물질이다가 맞죠. 다음에 A하고 B는 A는 리튬. 다음에 B는 산소니까 같은 이 주기 원소가 맞고.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 전성 금속의 성질이지. 그래서 A는 금속이니까, 막 뭐. A는 금속이니까 연성과 전성이 있다 이거고. 다음에 가는 물이에요. 분자는 연성과 전성이 없잖아. 따라서 A가 가보다 좋다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d 니 D.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화학 결합 모양을 보고 각각 원소가 누군지 찾아내줄 수 있어? 그거 하는 문제예요. 예, 다음 넘어갑니다. <웃음> 어, 10번 수용액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인데 음, 다는 밀도는 안 돼요. 우리 밀도라는 건 질량을 부피로 바꿀 수도 있고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거죠. 그 상태에서 어, 바로 갈까요? 가. 0.5 몰농도입니다. 우리 몰농도 나왔으면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되잖아. 그렇지? 음, 보니까 W 그램 나왔으니까 아예 몰로 계산가셔 뭐. 그래서 몰농도 0.5 곱하기 부피 200ml인데 리터로 바꾸면 0.2리터가 되죠. 0.5 곱하기 0.2하면 0 1 나오네. 따라서 여기는 0.1몰 용질. 용질의 양이 0.1몰이 있다 이거예요. 0.1몰. 그런데 0.1몰인데 3Wg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화학식량 구할 수 있지? 1몰의 질량. 따라서 0.1X가 여기다 쓸까요? 0.1몰의 X의 질량이 3W니까 1몰의 X 질량은 얼마? 30W. 이게 바로 X의 분자량 되는 거지. 화학식량. 나는 1몰 농도인데 100ml 0.1l 있는 거야. 그럼 몇 몰이 있지? 얘도 0.1몰. 그래서 얘도 같은 볼수 있는 거야. 0.1몰. 그런데 0.1몰이 w g 이니까 A는 화학 식량이 얼마? 10W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다음에 단은 퍼센트 나왔네요. 우리 퍼센트는 용질의 퍼센트 가지고 용질의 질량과 할수 있는데. 뭐그 녀석이 a%라고 하면 그 a 값에다가 용액의 질량 곱하고 나누기 100을 하면 그렇지? 용질의 질량 그람 단위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 퍼센트가 나왔어. 얼마라고 나왔어? 저기서 5.9라고 나왔지.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용액의 질량 대신에 용액의 부피가 나온 거야. 야, 그러면 이 부피를 용액의 질량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그럼 밀도잖아. 따라서 부피를 질량 바꾸려면 여기에 뭐 밀도를 곱하면 질량 나오지. 따라서 1 0 0 m m 곱하기 밀도하면 질량 나오니까 오케이 100d 그리고 나누기 100 하시면 다에서 y 의 질량 나오죠. 그러면 100 100 지워지니까 얼마나 오죠 5.9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9d. 따라서 이 녀석의 질량은 음 여기다 쓸게요. 5.9d g 입니다 그런데 얘가 똑같이 0.1몰이 있거든. 야, 0.1몰이 Wg돼 있잖아. 그럼 얘도 Y가 0.1몰이니까 몇 g? W, g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W는 5.9D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됐죠? 이제 문제 갈게요. 기억. 용질의 양은 가는 0.1몰, 나도 0.1몰이니까 갔다가 맞고. 다음에 W는 5.9D다. 59D가 아니고 5.9D가 되지 틀렸죠. 그렇지? 다음에 디귿, X의 화학식량을 D로 표현하라고 돼 있어. 그럼 저기 써놨잖아, 첫 줄에. X의 화학식량 얼마 돼 있어? 30W라며. 그런데 우리가 W는 밑에서 얼마 있지? 어, 5.9D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W 대신에 5.9D 집어넣어버리면 아이고, 계산이 3, 5, 15, 3, 9, 27, 1, 7, 7D 이렇게 떨어지겠네. 177D. 오케 이게 바로 X의 화학식량.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죠. 됐죠. 예, 그냥 뭐쭉 나열했었는데 그냥 기본적인 계산만 좀할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요. 쫙. 그림가는 진공용기의 H2O, 4단원 내용이네, 동적 평형, 상평형 쪽. 그래서 물을 넣은 모습을, 진공용기니까 물밖에 안 넣은 거야. 나는가의 용기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의 질량이 자꾸 감소하죠. 왜? 날아가니까 수증기가 생겨서. 우리 표면에서 날아가는걸 증발속도라고 하고 그리고 표면으로 들어오는 걸 응축, 이때 빠르기를 응축속도라고 하면 증발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건 온도. 그다음에 평형 상태가 되면 전체 양이 일정한데 그러면 이두개 속도가 같은. 다음에 응축 속도에 영향 끼치는 게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몰수, 이온 수기체의 몰수입니다. 그렇이세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첫 번째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아 일정해. 증발 속도도 일정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 속도를 1초에 이렇게 세 개씩 날아간다 할까요 우리가? 어 왼쪽에 증발 속도 3이야라고 쓰자고요. 그럼 수증기가 없으니까 계속 날라만 갈거 아니야. 따라서 이 과정에서 물의 양은 감소하고 수증기의 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T2가 되니까 그 값이 일정해졌지. 일정해졌다는 거 의미가 뭐야? 이때가 바로 동적평형. 그래서 증발속도가 3이면 응축도 3이다 이 뜻인 거죠. 기억. 그러면 T2가 T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거이 과정에서 수증기의 몰수는 자꾸 많아지니까 당연히 T2가 수증기가 더 많겠죠. 따라서 용기 속에 수증기의 질량은 t2가 더큰 겁니다. 맞죠? 다음에 용기 속에 수증기의 응축 속도. 여기선 응축 속도가 증발이 3이면 응축이 1 정도. 응축이 저, 뭐 응축 속도가 낮으니까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런데 평형이 되면 증발이나 응축이나 속도가 같거든. 따라서 t2일 때 응축이 3, t1일 땐 대충 1이라고 쓸까요? 따라서 이때도 응축 속도도 t2가 더 크죠. 그러면 디귿, 용기 속에서 물의 증발 속도는 같은 말로 온도예요, 온도. 그럼 온도는 일정하다 있으니까 T1이나 T2나 항상 같겠지. 따라서 디귿은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T2가 T1보다 큰건 뭐? 기억하고 니온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다음 넘어가요. 자, 무선 인터넷의 비밀번호를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XYZ가 어떻게 찾냐 하니까, 이주기 원소, 원작과 전자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작과 전자수니까, 자, X 누군지 찾아야죠? 이렇게 해도 되죠? 하나 니까 네 하나 니꺼 네 해가지고, 그치? 얘는 17쪽이잖아, 17쪽. 가장 바깥 껍질 전자 7개니까, 그래서 7. 다음에 N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니까 6. N은 똑같이 X니까 7. 그래서 7, 6, 7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17쪽인데, 17쪽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더 들어왔지. 따라서 N은 1. 아, 1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너는 1 플러스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가 돼가지고, 전자 배치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없어. 18쪽 닮았다, 이거죠, 이건. 그렇지1 플러스 돼서 가장 바깥쪽에 점 찍은 게 없잖아. 그럼 원래는 N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개 있었다고? 하나 있었다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언어는 얼마?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X는 7이고 Y는 6이고 Z는 1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끝. 원자과 등자수 찾는 거. 그래서 답은 예 5번 되는 겁니다. 쉽죠? 예, 넘어가요. 다음. 자 그림 가는 HCL 10mm를 그리고 나는 가에다가 물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넣었는데 첫 번째 HCl 강산이잖아. 우리 항상 산과 염기에서 pH 물의 자동이온화에서 pH, POH가 나오면 항상 둘다 쓰세요. 강산이니까 CL이 100% 이온화가 돼. 그러면 수소이온이 0 1 m 몰 농도거든.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1몰 농도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로 올취한게 pH잖아. 그래서 pH 얼마? 1. 그럼 POH 13 떨어지지. 왜? 합쳐서 14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서 물을 집어넣었거든. 물을 넣어서 pH분의 pOH가 6 나온 거야. 얘들아, 다시 pH 더하기 pOH값은 25도C에선 14 나오거든. 그런데 pOH는 이거 싹 넘어가면 pH의 6배라면서 네가 6배의 pH라면서. 그럼 두개 합치면 7pH 떨어지는 거지, 7pH. 아이쿠, 쿠쿠쿠 그렇죠? 따라서 7pH가 14 나왔으니까 pH 얼마? 위에다 습니다 pH는 위에다, pOH는 밑에다가. 따라서 pH가 7이니까, 예, 이 떨어지네요, 2. 그럼 pH 2야. 그럼 pOH는 2,6에 12. 그렇죠 합쳐서 1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야, 이걸로 할수 있는 것이 pH가 1이라는 건 10에 마이너스 1승 몰농도다 이거거든. 근데 물을 집어넣어서 10에 마이너스 2승 몰농도로 만들어버린 거야. 수소이온의 농도를. 따라서, 몰농도라는 건 단위 부피당 몰수인데, 뭐이 정도면 물에 있는 이온은 무시해도 되죠. 물에는 수소이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7승인데 여기는 수소이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 100만 배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 물좀 넣어도 10에 마이너스 2승 10만 배 차이 나는 거잖아. 따라서 물에 있는 건 무시해도 괜찮을 거예요. 따라서 수소의 몰수는 일정하다. 그런데 몰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1승에서 10에 마이너스 2승으로 10분의 1배 됐으니 부피가 몇배 됐다고? 10배 됐다는 라걸알수 있죠. 그래서, 부피가 10배 됐어. 10mm야. 여기는 몇mm? 100mm구나.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억. 가의 pH는 1이다. 맞죠? 나에서 OH-의 정도는 10에 마이너스 12승. 니온도 맞네요. 다음에 이건 V는 100이다. 기니디가 전부 다 맞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세 가지 기체 X, M 그리고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 나는 M, N 또는 N, M이래요. 아이코 바람하기 힘들어라. 그리고 조건이 하나 나와 있네. M이 더 크다 돼 있어. 요 숫자가 더 크게 해야 돼, 이 뜻이야. 자, 모율과 화학식량 파트예요. 같은 질량의 Y와 결합한 X의 질량비는 같은 질량, Y의 양을 똑같이 했을 때음 X의 질량비가 가하고 나가 1대 4라고 돼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y를 똑같이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여기 y를 내가 똑같이 맞추려면 여기에 m을 곱해. 그럼 m, n. 그럼 여기는 m제곱, 그렇죠? 여기에 n을 곱해. n, m. 그럼 y양 똑같잖아. n, m, n, m으로 똑같잖아. 그럼 여기에 m 곱하면 n 곱하면 n제곱, 그렇지? m제곱, n제곱. 그런데 조건이 m이 m보다 크니까 당연히 m제곱이 n제곱보다 클거 아니야. 그렇지 그 값이 1대 4라고 나왔으니 아, 네가 m제곱이고 네가 n제곱이야. 오, 그러면 m제곱은 이 녀석이잖아. 따라서 아, 네가 뒤에 있는 게 나죠. 나고 네가 가구나. 이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n제곱 대 m제곱이 1대 4니까 이걸로 할수 있는 것이 n과 m은 몇 대면 1대 2구나. n보다 m이 두배더 크구나. 이거 하나 뽑아내는 거죠. 뭐. 다음에 두 번째 분자량 비는 X, M이 있고요. 그리고 가하고 나가 있는데 23대 22다라고 돼 있어요. 23대 22. 그때 M, N분의 곱하기 M은 얼마냐 물어본 거죠. 음. 가, 나. 세 가지 분자량 비가다 나왔죠. 그래서 M은 얼마냐까지 물어봤네. 아 이렇게 해야겠다. 세 가지 기체가 있는데 하나는 X, M이야. 그다음에 가는 X, N 아이고 <웃음> 제 저기. 보면 X, N, Y, M이고 가, 다음에 나는 X, M, Y, 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들의 분자량비가 23대 22라고 돼 있어 23대 22 그러면 우리가 이거 비가 나왔으니까요 뭐2 1, 1, 2를 놓든 2, 4를 놓든 3, 6을 놓든 이들의 분자량비는 변함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N을 1로 둘게요 N은 1, 짠 N은 1, 짠 그리고 M은 2로 두겠습니다. 2, e, 그다음에 너, 2, e, 그다음에 너, 2. E. 분자량 B는 관계가 없을 테니까. 그때 이들의 분자량 B가 너 23이야. 그리고 너2 2야 너는 분자량이 M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이두개 가지고 X, Y, 가 얼마인지 풀어내면 되겠네. 야둘다 더해봐. 그럼 X 몇개 있어? X 세 그렇죠? 개. 그 다음 Y 몇개 있어? Y 세 개.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가 나와? 45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3으로 싹싹싹 나눠버리면 3, 이면 3, 3, 5, 15. X 더하기 Y는 15 떨어지죠. 그럼 X 더하기 Y가 15인데 여기 X를 한개더 붙였거든? 그랬더니 22가 돼버렸어. 7 증가했지. 아, X를 한개더 붙였더니 7이 증가해버렸네? X 하나 무게는 7. 그게 두개 있으니 너는 14. 됐죠? 그래서 N분의 N, N분의 N은 2분의 1. 곱하기 라시엠은 예, 14 이렇게 나오니까 조값은 얼마?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은 2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아니? 이 정도는. <웃음> 몰과 화학식량 계산하는 것들 한번 봐 놓으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 이거 첫 번째 줄만 잘해결하면 돼. 같은 질량이니까 Y의 양을 똑같이 맞춰버리세요. 자, 예, 다음은 동의 원소와 존재 비율 따지는 거지.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인데 동의 원소 X, 원자량 79짜리가 있고요. 다음에 밑에 X가 있는데 존재 비율이 1대1 돼 있네요. 오, 79인데 비율이 1대1. 그러면 비율이 1대1이면 너와 너의 중간이 평균이라 이거지. 따라서 79와 이 녀석의 중간값은 80이 나왔으니까 N은 얼마? 81 떨어지는 거지 뭐. 됐죠? 다음에, 요두 개가 있는데, 애가 비율이 2, 3십 75, 25니까 3대1의 비율로 있대. 그럼 평균 내볼까? Y의 평균 기억은, 그냥 C점이 3명, 30. 다음에 C 더하기 2.2 한 명, C 더하기 2. 나누기 전체 몇 명? 3 더하기 1에서 4 하면 되죠. 뭐, 내부리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따라서 C 더하기 4분의 2니까 0.5 떨어지죠. 여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C 더하기 0.5. <웃음> 됐죠? 자, 그러면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C 더하기 3분의 1이 아니고요 다음에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자량이 서로 다른 거.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좀 커지니까 79, 81좀큰 숫자잖아. 따라서 니음보기는 분자량이 다른 게몇 종류만 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잖아. 따라서 X는 79를 0으로 놔버려. 그리고 81은 2로 덧버리자고 다음에 Y는 C하고 C 더하기 2니까 0짜리 하나하고 2짜리 있다라고 치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XY 하나하나 붙이면, 열에 붙이면 0, 열에 붙이면 2인데, 열에 붙여도 2지 뭐. 그 다음에 열에 붙이면 4되니까 분자량이 서로 다른 건몇 종류? 세 종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지. 다음에 디귿. 자, X2, X2개 뽑을 거예요. X2개 뽑을 건데, 이 녀석만 두개 뽑을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비율이 1대1이니까, 한번 뽑을 때 2분의 1. 또 뽑아야 되니까 2분의 1. 따라서, 자 위에는 얼마? 2분의 1에 제곱해서 4분의 1 쓰면 되는 거고 다음에 밑에는 CD 아요거요거 썩는 요거 거야 그러면 썩는 확률 뭐 있어? 이2 중에서 이거 뽑고 이거 뽑고 뭐 있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따라서 4분의 3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아니죠 16분의 3그 다음에 이거 뽑고 이거 뽑는 것도 있잖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더하기 16분의 3이니까 더하기 16분의 3. 그 위아래 다16 곱해버리면 밑에는 6 떨어지고 위에는 4 떨어지잖아. 그래서 얼마나 와? 3분의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e x y 로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밑에 거는요. x제곱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렵고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동의원소에서 비율 따지는 것까지는 알아 놓으세요. 다음. 자, 다음 중.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어. 이 녀석들의 제일 이온화 에너지 E1. 그리고 제2. 야, 제1은 원래 위치에서. 제2는 한칸 뒤로 가서. 한칸 뒤라는 건 15조건 14위치. 14조건 13위치. 그얘기예요 E3는 두칸 뒤로 가서. 그치? 따라서,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제1은 N은 1쪽, N은 2쪽. 2에서 13갈때 떨어지니까 이런 경향성을 나타내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e 원보다는 E2가 크니까 E2는 위에다 쓰자고. 그리고 E2는 원래 위치에서 한칸 뒤로잖아. 그럼 1에서 한칸 뒤로 가면 그렇지 18쪽 위치 제일 높고 그다음에 N은 1쪽 위치, N은 그렇지 2쪽 위치로 가니까 요 그래프를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그래서 e 원 찾을 수 있어? 2, 3갈때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이거 하나 묻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경향성 그릴 수 있어. 이두 가지 묻는 게또 16번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자 다음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바닥 상태 원자 x, y, z가 있어. 근데 x, y, z가 순서대로 x, y, z는 아니라이 뜻이야. y, x, z일 수도 있고요. z, x, y일 수도 있고. 그리고 n하고 l은 각각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돼 있죠. 자, 그때 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이게 몇 주기 연소는안 나왔죠?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x하고 y가 똑같다고 돼 있어요. 우리 전자배치 한번 시켜보면 전자배치 수, 헬, 리, 벨, 붕, 탄, 질. 붕소, 피오비탈, 전자 하나. 그 다음에 전, 피오비탈 뭐, 두 개. 그 다음에 질소는 피오비탈 세 개. 그 다음에 산소는 껴드니까 세 개. 그 다음에 또뭐 있어? 플로린 세 개. 그 다음에 또뭐 있냐? 내용은 세 개잖아. 따라서 XY,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은 X. X하고 Y는 전자수가 같다는 건 뭐냐?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피오비탈 수로 잠깐 착각을 했네, 샘이 sorry, sorry, sorry.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라고 돼있지, 전자수. X하고 Y가 갖다 돼있으니까. 아이고, 다시. 아이고, 1S, 2S, 2P. 나 쌤이 지금 P 오비탈로 잠깐 착각했어. 미안해. 짠, 짠, 짠. 짠, 짠, 짠. 여기까지 해놓고. 몇쪽인지는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X하고 Y는 전자계수가 서로 다른데,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같다라고 돼있으니까. 뭐뭐 있겠어? P오비탈의 전자가 있으면 이들 중에서 P오비탈 전자 수가 1, 2, 3, 4, 5, 6인데 그 다음에 N은 P오비탈 전자 몇 개지? 6. 그 다음에 애도 P오비탈 전자 몇 개야? 6.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P오비탈 전자가 12. 애도 12니까 X하고 Y는 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X하고 Y는. 그리고 Z는 얘네들보다 P오비탈 전자가 하나 적다고 라돼 있어. 그럼 X, Y가 여기에 있으면 Z는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고. 맞죠? Z. XY가 여기에 있으면 Z는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N 더하기 L이 3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빨간색으로 써볼까? N 더하기 L. n 은주양자수 1, 2, 3, 4. 다음에 n 은부양자수 L은 부양자수인데 S 오비탈의 경우 부양자수 0이고 P 오비탈의 경우는 부양자수 1이잖아. 그러면 1 더하기 0이니까 1. 2 더하기 0이니까 2. 2 더하기 1이니까 3. 다음에 3 더하기 0이니까 3. 그다음에 3, 어, 뭐예요? 이거. 3 더하기 1이니까 4, 그렇죠? n은 4 더하기 0이니까 4 이렇게 떨어지지. 그런데 n 더하기 l이 3인 오비탈이라는 건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a랑 a. 거기 전자수가 y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x고 그다음에 z라고 돼 있어. 야 y, x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전자가 다차 있으니까 y하고 x는 전자수가 같아야지 n 더하기 l이 3인 전자수가 같아야지. 그런데 이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건 됐네요. Y는 여기, X는 여기. 그렇지? Y는 전자가 6, 7, 8 있고 N 더하기 L이 3인 전자가 그다음에 X는 6에다가 하나 있으니까 7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Z는 n 네들보다 전자가 작아. 근데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도 작아야 되거든. 원자 번호가 연속이면서 작아야 된다고. 야 그러면 Z는 여기. 오라. 그러면 Z는 P오비탈 전자가 6개 되잖아. 안 맞네. 따라서 z는 p 오비탈 전자 수가 하나 잡고 xy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x.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z 하시면 다 되네요. 첫 번째 조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z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되고. 자 y, x는 여섯, 육 되고. 그 다음에 y도 여섯 여기에 있으니까 6 되죠. 그 다음에 n 더하기 l이 3인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 자, Z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되고 그다음에 X는 여기니까 6 되고 다음에 Y는 여기니까 7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려놓고 찾으시면 됩니다. 말한다고 좀 길었지? 그래가지고 누구지? 하고 찾으면 금방이죠. 그렇지? 그때 X의 양성자 수, 네온이니까 원자번호몇 번? 10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되는 거죠. 됐죠? 다음. 네, 이제 18번 들어갈 건데 원소 XYZ가 누군지 찾으라 이거죠. CNF에서. A하고 B는 OE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표가, 요것만 해석하면 되는데, 이 원자 수가 분수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합쳐서 다섯 개고. 그럼 뭐 1, 4, 2, 3 등등 이 있겠죠. 그런데 Y하고 Z로 되어, X로 되어 있는데, 뭐 Z 없으니까 Y분의 X가 4 나온 거야. 따라서 X가 4개면 Y는 하나 있다 쓸수 있는 거지. 따라서, 아, 너 X 네개에 Y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Y가 X를 4개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Y는 탄소. X는 손 하나짜리일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플로린. 그러면 질소가 채트 되는 거네. 그래서 X하고 Z 이두개 e 붙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X 원자 수가 3배 더 많아야 되거든. 플로린 3개. 아, 여기 플로린 3개. 그렇지 그러면 질소 하나에 플로린 3개 되니까 A는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N은 1대1로 붙었어 똑같이 질소하고 플로린 어 붙었는데 1대1로 붙었으면 NF는 안될 거고 뭐 있겠어요? 그렇지 n 두개 f 두개 그래서 원자수 네개짜리 되는 거죠 N2F2 구조 어떻게 돼 있어? 질소 사이가 이중결합이고 그 다음에 플로린 어 플로린 어 이렇게 붙어 있다 했잖아 비공유 한 쌍씩 여기 세 쌍씩 해가지고 그렇지? 다 끝났네 뭐 가는 누구죠? 그래서 CF4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A는 4고 B도 4니까 같은 거 맞죠? 지다음에 이은. 다에는 이중결합이 있지. 그래서 3중이 아닌 거고.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은 우리가 비교를 못해. 하지만 무극성 분자 CF4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건 아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 부호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치? 나는 극성 분자니까. 그래서 극성이 무극성보다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그 질문이에요. 따라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는 거죠. 다음. 자 우리가 첫 번째가 이몰농도 H2A 1 0 m 리니까 20개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거부터 들어가면 계산이 좀피곤하다 했잖아. 따라서 B부터 까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B 딱까시면 A 있고요. 다음에 B 있는데 B 1플러스네. B 몇대몇대몇대 몇대몇대 있어? 빨간색 1대 2대 3대 있는 거죠. A가 1플러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a 2 마이너스 짜리가 있거든. 그럼 한 녀석을 두배 뻥튀기 시켜서 반반 나눌 수 있으면 전하량 보존 따라서 그럼 누구를 두배 뻥튀기 시켜? a를 두배 뻥튀기 시키면 되잖아. 아, 네가 a 2 마이너스구나. 그럼 이게 4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a는 1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 우리가 찾았어요, 찾았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a를 더 집어넣은 게 아니야. B를 내가, B1플러스를 더 넣어서 이온이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딱 중성되는 거거든. 자, 그때 B가 1대 2라고 돼 있어. 당연히 A2마이너스 있으니까 한 녀석을 두 배로 뻥튀기 딱 시켜서 전화량 보존이 되도록 맞추면 이 녀석이 B가 되고 이게 A가 되는 거지. 그런데 나에서 다로 갈때 내가 B를 집어넣었지 A는 다안 넣었거든. 그래서 여기 A를 내가 두 개라고 썼으면 여기도 A는 두 개가 되는 거야. 그치? A2마이너스 이 녀석.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두 개가 아니고 몇개 되지? 네개 되는 거죠. 얘는 누구예요? B1 플러스 셈이 쓴 거죠. 지금 셈이 빨간색으로 쓴건 전부 다 B 쓴 겁니다. B. 그냥 그대로 B 쓰세요. 따라서 A 두 개니까 여기에 2라고 쓰시고 다음에 B 세 개니까 여기에 3이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어서 B를 네개 만들었으니까 어, B를 총 네, B를 더 넣어서 네개 만들었으니까 B가 하나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저기 에 A 두 개, 여기 B 세 개, 여기 B 하나라는 2대 3대 1이란 B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B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뭐 계산 들어가면 돼. 뭘농도에부피 곱하면 개수 나오잖아. 따라서 2 e 곱하기 10이니까 아너 20개였구나. 그러면 전부 다 10배 시키면 되네. B 30개였구나. 그럼 뭘농도에부피 곱해서 30 나와야 되니까 X 얼마나 와? 2X가 30이니까 15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X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 여기 B 10개였구나. 근데 X가 15인데 2X 넣었으니까 여기는 30이 되는 거거든. 그럼 몰 농도에 부피 곱해서 개수 나오나? 또는 몰 농도는 부피 분에몰수 나오잖아. 따라서 A는 얼마? 3분의 1이구나. 다 찾은 거죠. 따라서 질문. A분의 X는? X는 15 나오고 A는 3분의 1 떨어지니까 얼마 나와? 예, 4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간단한 문제죠, 뭐. 그렇지? 예. 19번.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겁니다. B 가시고 비율 찾아서 딴 하시면 잘. 다음 넘어가요. 네,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해서 C를 만드는 화응의 화학 반응식 나왔습니다. 화학 반응식과 양측관계식 여기 나왔고. 이 문제가 재미있는 게 여기서 반응시킨 게1 여기서 반응시킨 게 2인데 그러고 나서 다 섞어가지고 추가 반응시켰어. 근데 추가 반응했는데 잘 보니까 X고 112-X야. 그럼 A는 몇 그람 있어? 112 그람 있지. B도 합쳐버리면 몇 그람 있어? 256 그람 있지. 그런데 나에서 다 혼합한 다음에 반응했을 때 C만 존재했다는 건 A, 112 그람이 다 반응했다 이거야. B는 256 그람이 다 반응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C만 존재하는데 C가 몇몰 생겼대? 8몰 만들어졌다 이거죠. 8개의 C가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 화학반응식에서 질량비 우리가 쓸수 있겠네. 여기는 20만 들면 되거든. 몇 배? 4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이걸 4로 나누면 4, 2, 8, 4, 8에 32, 28g 반응하면 n 는 4로 나누면 4, 6에 24, 4, 4, 16, 64g 반응하고 그럼 질량 버전 따라서 너는 92g 생기고 위아래 이꼬리이꼬리 하면 1A가 28, A의 분자량은 28. 이 c가 9이니까 c의 분자량은 그렇죠 46대죠. 그리고 b는 분자량은 모르겠지만 b 64g은 b 개다. b 64g은 b 몰이다. 이거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완성이 됐잖아. 이거 가지고 풀면 돼. 자, 그래서 가에서 반응 후 실린더 1 c가 2몰 생겼거든. 근데 b가 남았으니까 a가 다 사라진 거야. 야, c가 2몰 생기려면 a는 28g 사라지면 되거든. 아, 너 28g 그러면 28g이 A 한 개니까 너 하나 있었다 이거죠. 됐죠? 그럼 A가 하나 사라지면 B는 몇개 사라져? B게 사라지는 거지 뭐. 그래서 B가 몇개인지 모르겠는데 B게 사라져서 남은 B가 있는 거야. 여기는 C가 두 개가 있고. E에서는 B가 다 사라졌어. 그런데 B가 다, 다 사라지고 A가 남았거든? 그런데 C가 4몰 생긴 거야. C가 2몰이 아니고 4몰의 C가 생기면 두 배니까, B도 몇 그램? 두 배에서 128 그램 사라져야지. 그런데 여기에서 A가 남았으니까 B가 다 사라진 거거든. 아, 이 녀석의 질량이 얼마? 128 그램이구나. 128 그램. 그럼 뭐할수 있어? 256-Y가 128. Y는 얼마? 128 그램. Y는 128 그램. 대체? 오케이? 자, X는 28g 나왔어요. X 28g 넣으면 n 은 얼마 나오지? 90, 아니죠. 80, 음, 4g 이렇게 떨어지지. 28g에 A 한 개거든? 그러면 84g 하면 정확하게 3배잖아. A가 3개 있었다고. 그런데 실험 2에서 C가 네개 생겼어. C 네개 생기면 A는, 이거 두배니까 A는 두개 사라지거든. 따라서 A 두개 사라져서 여기는 A가 하나가 남는 거야. 야, C 네개 A 하나 합쳐서 오부위야오부위는섯개네 오부위는 다섯 개 그러면 여기는 4부위니까 C 두 개라고. 그럼 여기는 B가 몇개 있겠어? 두개 있겠지, B 두 개. 여기까지 됐지? 어, 어, 어. 자, 근데 B가 두 개인데, 이거 봐요. C가, 오른쪽에서 C가 두개 생기면 B는 B게 사라져. 64g이 B게야. 그럼 128g이면 질량두 배니까 몇개 있어? 이 B게 있잖아. 아, 이 B게가 128g. 그럼 여기도 B는 2B가 e, 있었거든. 그럼 실험 1에서 A 하나 다 사라지면 B는 B개 사라져. 2B개에서 e, B 빼면 B 남잖아. B개에 B가 있어. B개의 B가 2개란 말이야. 그럼 B는 얼마? 그렇지. 2 e 떨어지는 것이지 그럼 질문이 뭐야? B분의 B는 2, e, Y는 128. 따라서 얼마? 64. 이렇게 나오는 거죠. 64 있나? 있죠. 답 2번. 그냥 요 모양 좋게 만들어 놓은거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에서 변화량 찾아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문제 고생하셨고 문제들이 점점 레벨이 그래도 전보다 조금씩 올라가네요. 고위 모의고사들. 하여튼 요 고위 모의고사는 수능 이런 것보다도 내신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내신에서 11월달 같은 경우 내신 준비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 해설 강의가. 예,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모의고사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끝! 빵!